아이고, 미안합니다잉. <머네> <What? Nope. 웃음> <웃음> 자리에 앉으시오. <웃음> <웃음> mm? 오, <웃음> 좋았어. <웃음> 설마? <웃음> 아, 따 죄송하여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가세요 뭔인병이다냐이 <웃음> 공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짧게 만들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먼저 이 빨간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죠 오케이. 그리고 평소처럼 치세요 어? 안나오는 공 어거지로 길게 뽑아내려고 치겠죠 그럼 다된거예요꼭 평소대로 치셔야 돼요 그래야 늘하던 대로, 그리고 득점 참쉽 지요. Hmm. hmm? Wow! <claps> Bravo! Good. y e p 아웃따미안노요 <웃음> 디펜스가 좋으시네요~ 아이고, 미안하네~ 한번 멋지게 풀어보시게~ 투뱅크밖에 없는데~ 세개 치면 되려나~ 투뱅크로 가보겠습니다~! 잉 자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아이고 너무 두꺼웠네 이거 아까워서 어찌까이 아표 너? 죄송합니다 이런 뒤에라 먹을 나이스 드라보 와딱 wow. 잘치오